안녕하세요. 펄로비스 게임 디자인실 송종국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개발자 영상을 통해 대만 모험가 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매우 떨리고 설렙니다. 대만은 이번 TGS 때 처음으로 방문해 봤는데요. 대만 유저들의 게임에 대한 사랑이 매우 뜨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 검은 사막도 지금처럼 쭉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피해량과 범위 증가로 PVE 및 PVP 시 더욱 높은 효율을 낼수 있는 기술입니다 아마 주무기 기술들을 좋아하시던 모험가 분들은 더욱 더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밤의 깨달음의 경우 두 가지 기술을 합쳐 하나의 강력한 기술을 만들어내는 방식의 기술 추가 업데이트였다면 진 기술은 기존의 기술들의 강화 기술로 다양한 주무기 기술들의 강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험가 분들이 더욱 다양한 액션을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을 치열하게 논의하던 중꼭 각성무기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무기 기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하여 더욱 다양한 전투를 즐기시고 더욱 넓은 선택의 범위를 드리고자 진기술을 업데이트하게 되었습니다. 주무기 기술들의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전투 상황에 맞춰 자신에게 맞는 기술을 운용하면 더욱 재미있는 전투를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으로 검은사막을 플레이해주시는 모험가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콘텐츠들로 항상 재미있는 검은사막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